안녕하세요 용병단 방송하는 마요입니다 오늘은 용병단 신규 유저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용병단 게임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용병에게는 고유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랑색, 초록색 카드가 있는데 색깔별로 빨간색 수호자는 주로 탱커 계열 초록색 투사는 주로 딜러나 서브 탱커 계열 파랑색 주무술사는 주로 메이지나 유틸 계열 용병들이 있습니다. 수호자, 투사, 주무술사, 수호자 순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 상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성상 유리한 전투를 할 때에는 두배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마 제일 자주 만나게 될 지휘 화면입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릴게요. 각 용병은 세개씩의 고유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각 스킬마다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의 숫자가 작은 스킬부터 먼저 발동되며 숫자가 같은 경우 같은 편의 용병끼리는 먼저 커맨드를 입력한 순서대로 상대 용병과는 랜덤으로 스킬 순서가 정해집니다. 용병은 처음 획득한 1레벨 때는 약하지만 육성하면서 레벨이 높아질수록 공격력, 체력이 함께 높아지고 각종 보상을 통해 획득한 동전으로는 스킬과 장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 용병마다 3가지 장비 중에 선택을 해 작용이 가능하며 스킬을 추가적으로 강화시켜주거나 용병의 능력을 보조하는 식으로 전투에 도움을 줍니다. 세가지 스킬과 세가지 장비를 모두 최대 레벨까지 강화하게 되면 해당 용병에게 플러스 1, 플러스 5의 추가 스탯이 주어집니다. 보통 유저들은 이를 풀강했다고 표현합니다. PVP 모드에서는 각자 6명의 용병으로 구성된 덱을 미리 짜게 되는데 매칭이 되고 나서 3명의 용병을 선발로 내게 되고 용병이 죽을 때마다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6명의 용병이 모두 죽을때까지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필드는 포크나 수인들을 포함해서 6자리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50턴이 지날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으면 무승부로 판정됩니다. 이정도로 용병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처음 게임에 들어갔을때의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스톤 메인화면에서 빛나고 있는 용병다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에서는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기본적인 요소들을 전투를 통해 익힐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끝나고 나면 이런 화면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텐데 아직 모든 모드가 열려있진 않을 거예요. 작업대에서 총 900골드를 사용하면 모든 모드를 개방할 수 있고 다음 화면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용병단 인터페이스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면 화면 11시에 있는 오크통은 수집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선술집입니다. 선술집에서는 영웅들의 정보를 확인해서 강화를 할수 있고 자신만의 덱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12시에 있는 조형물은 t v 모험모드를 즐길 수 있는 이동지점입니다. 모험모드를 통해 스토리를 깨면서 용병들의 강화를 위한 동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모닥불에서는 인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닥불은 스토리 임무 한칸 1일 임무 한칸 용병 임무 4칸으로 구성됩니다. 용병 임무 같은 경우 용병마다 18개의 임무가 있으며 클리어할 때마다 보상이 제공됩니다. 주로 해당 용병과 함께 랜덤 용병의 동전이 주어지며 임무 16부터는 카드팩도 함께 제공됩니다. 임무 2, 임무 7에서는 해당 용병의 장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보고 싶은 용병들은 임무 7까지는 필수적으로 깨주셔야 됩니다 모닥불은 매일 오전 1시마다 랜덤 용병들의 임무로 가득 채워집니다. 추가적으로 모험모드 알수 없음 칸에서 확률적으로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이방인 보상을 선택해서도 임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시에는 우편함과 카드팩이 있습니다. 우편함에서는 최신 패치 소식을 받아볼 수 있으며 그 옆에서는 카드팩을 개봉할 수 있습니다. 화면 3시에는 상점 칸이 있습니다. 패치를 할 때마다 배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상품들이 등장하고 그 외에도 골드나 배틀코인을 통해 카드팩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문자들에게 5 0 0 0원짜리 환영팩은 필수적으로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이벤트팩들도 과금 효율이 좋아 추천드립니다. 소과금으로도 충분한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나친 과금은 굳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화면 1시에는 pvp 모드를 할수 있는 사투장 메뉴가 있습니다. 보상으로는 매일 초기화되는 승리보상과 매달 초기화되는 점수보상이 있습니다. 승리보상은 1,2,3,4,5승을 각각 채울 때마다 받을 수 있으며 사투장 점수는 보상과 함께 매달 초기화됩니다. 낮은 점수대에서는 덱파워에 따른 PVP 매칭이 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육성을 하고 사투장을 돌리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초기화되는 승리보상이 효율적이어서 꾸준히 2승에서 3승 보상 정도까지는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6000점 정도까지는 닉네임이 상대로 표시되는 AI를 빈번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점수가 올라갈수록 100파워보다는 점수대에 맞춘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어떻게 즐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나는 pve 무험모드 정도만 클리어하면서 용병단을 체험해보고 싶다 두번째로 나는 라이트하게 pvp를 즐겨보고 싶다 세번째 나는 무조건 랭커가 될거다 우선 첫번째를 선택하신 유저분들이라면 다른 공략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직접 다양한 용병들을 육성하시고 무험모드 우드머리들을 맞춘 커스텀 덱들을 직접 짜보면서 무험모드를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셨다면 육성과 PVP를 균형있게 하시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덱들 위주로 임무 7까지만 클리어하면서 필요한 스킬 위주로 강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메타덱들 위주로 시간을 투자해 풀강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용병 육성법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